뒤발은 어, 응. 내개인가 보네요. <웃음> 개야 우리 그것도 몰라? <웃음> 뒷발이 내개네어 어, 뒷발 또... 어, 어. <웃음> 이거 어떻게 차려 그 제가 잘 잡을 보자. 왜요이거아무도 아니야. 이거봐 장난감이야 장난감. 장난감 팔로 차봐 이렇게. 팔로 때려. 팔로 때려도 돼. 야. 아, 아, 괜찮아. 어 아, 무것도 아니야, 이거. 한번 해야지. 너 좋아. 어는 오늘 실패도 안된어 딴나. 아다 아이씨. 안 보여. 네가 여기이지찮아귀아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얘 처음 하는 거야 응. 응. 쟤네, 너희, 쟤네, 너희, 쟤네, 너희, 너희, 너희, 너희, 너희, 너희, 너희, 너희, 너희, 너희, 너희,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토시. 뽀르륵한 뭐 대로 자르잖아. 반 거꾸로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지. 더 밑으로. 아니 반대로 해야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어, 더. 어, 그렇지. 응. 네. 아이고 힘들다. 가자. 잠깐 그대로. 아, 잠깐, 잠깐, 잠깐 그대로. 어, 발에 때긴거봐이 새끼. 응? 발톱에 때겼어똥 응. 묻었다. 똥 묻었는지. 야, 거기 안 잡아당겨도 넓고있는데발가 i n e y o 다 벌려줘 j a 벌리벌리 벌리는데 이렇게 g 르는 자리가 안 나와. i n g to go. n 나나 I'm going to go. I'm g o i n 하 to go. I'm g 진짜 안보이게 생겼어요 <웃음> 마지막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가 와, 힘들다 와, 힘들었다. 어. 와, 힘들어다 와, 엄청난데? 아, 쭉쭉난데 아, 엄 어, 네. <웃음> 어, 아, 엄게난데 아, 엄청난 아, 엄마안 돼. 아, 엄 아, 엄청난데? 아, 엄청난데? 청난데 아, 엄청청 아, 청난데 아, 아, 아, 아, 어